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책주다의 반려다육에서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싸게 구입한 화분들 보여드리려고요 글쎄 요만한 크기의 이 사이즈 화분이 3,000원이랍니다 네, 제가 퇴근길에 들리는 착한다육이라는 화원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3,000원짜리 화분을 가져왔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도 땅땅하게 생겼는데 3,00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창 종류나 아니면 합식을 할때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5,000원 네, 너무 저렴하죠? 어, 이렇게 가까이 화분이 싼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다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솔직히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보다 화분값이 더 비싼 것 같아서 항상 화분을 살 때마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좋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악무, 사랑무라고 하죠. 이 아이 너무 예쁜데, 이 아이 손질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랑무라는 다육이는 빨간색, 노란색, 저런 부분이 다육의 꽃이 아니라 다육이 잎이 납니다. 잎인데 저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서 어, 새로운 잎이 나오면 저런 색으로 또 새롭게 나온다고 하네요. 아악무도 처음 키워보는 아인데요. 이 어, 흙을 털면서 보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한몸이었어요. 같은 군생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씩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잘 털어주고 뿌리끼리 엉킨 아이들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뿌리에 잔뜩 흙이덕지덕지 붙어 있어. 었요그런아이들 정리를 해 주고요. 예, 또한 포트를꺼내보겠습니다이 아이도 역시 단단하게 고쳤네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뿌리를잘 정리를 해줍니다. 꽃처럼 이쁘고 아니 꽃처럼. 꽃보다 더 이쁜 다육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참 신기하고 예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리가 잘 되어갑니다.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심어줄까 하다가 뿌리 부분을 잘라봤는데 여기 역시나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갈이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악무라고도 하고 사랑무라고도 하고 이름까지도 사랑스럽네요. 제가 이 영상을 어, 왜 편집을 안하고 그냥 보여드리는지 모르시죠? 어, 저도 아직 1년차 초보 다육인데요. 그래서 이 사랑무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로 있는 아이들 심을 때 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저의 시행착오를 보시면서 다육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의 실수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뿌리는 다 잘라줬어요. 일단 다육이는 다육이나 선인장과는 흙에서 나온 뿌리들은 또 다른 흙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너무 길면 뿌리로 흡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뿌리를 될수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흙을 다 채우고 꾹꾹 눌러서 아이들을 심어주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씩 심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제각각 흩어져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안되겠다는 손살에도 치는거 보셨죠? 네 여러분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묶음묶음해서 이렇게 넣어주려고 또 3,4,5 모아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꽂았으니까 또 저쪽에도 이렇게 푹 꽂아주었죠? 그랬더니 중심도 안 잡히고 사방팔방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물론 고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잘 심으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초보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셨죠? 맙소사 망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처음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세요. 자, 흙을 일단 퍼내고요. 처음에는 흙을 다 채워놓고 하나씩 푹푹 찌르려고 했는데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많이 덜어낸 다음에 한쪽만 이렇게 흙을 또 채워놓고요. 가운데를 비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부 다 한묶음으로 잡아서 이렇게 흙을 채워주세요. 한쪽 먼저 다 단단하게 채워놓고 네, 집게로 꾹꾹 찔러서 흙을 다져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꾹 잡고 화분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흙을 채워줍니다. 단단하게 다져지는 거 보이시죠?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목대가 하나하나 있는 아이들, 이렇게 얇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벌어지니까 흙으로 꾹꾹 눌러서 잘 흙을 다져줍니다. 네, 그리고 마감토로 마사토로 마감토를 해줍니다. 마사를 넣어주면 어느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로 꾹꾹 눌러주면서 아이들을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안 벌어지죠? 네, 이렇게 단단하게 잘 심어졌어요. 여러분, 저의 실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쁘죠? 완성! 네, 아무리 벌리려고 해도 이제 벌어지지 않아요. 단단하게 잘 심어졌습니다. 악무, 사랑무, 분갈이 끝! 네, 이번 영상은 또 다른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와우, 리틀 장미 금! 리틀 장미 금인데요. 아가들도 많이 달려있고 이 아이도 물이 들면 더 예뻐지겠죠? 요것좀 보세요. 입꼬지까지 사장님이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잘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먼저 흙을 채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흙 정리를 좀 해주고 뿌리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심어줄 예정입니다. 리틀 장미 금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확실히 더 미모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뿌리를 잘라줄 겁니다. 하지만 겨울에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댈수 있으면 아이들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고요. 봄에는 이 아이들이 성장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흡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뿌리를 짧게 잘라주셔도 잘 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 준 다음에 뿌리 부분을 집게로 잡고 푹 누르시면서 네, 공간을 확보해서 뿌리를 꾹 눌러 주시면서 심어 줍니다. 네, 이렇게 꾹꾹 흙을 뿌리 쪽으로 다져 주시고요. 네, 흙은 다 찼으니까 이제 마감토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는 마사로 뿌리 부분까지 꾹꾹 눌러서 잘 심어줄게요. 네 아가들 물론 다치지 않게 살짝 가운데는 손으로 잡고 이쪽 끝부분은 살짝 들추면서 마사토를 올려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꽃이 하나가도 앞에다가 잘 심어주고요. 그리고 마사토로 꾹꾹 다져서 정리를 끝까지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감토 할 때도 화분에 봉긋 올라오지 않게요. 화분 입구랑 수평이 되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쁘죠. 네 다음은 라즈베리 라즈베리아입니다. 이 아이 뿌리가 너무 큰 실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어, 뿌리 정리하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또더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정리해서 잘라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이제 심어주겠습니다. 아주 건강하죠? 라즈베리. 완전 묵은둥이에요. 네, 이렇게 굵은 마사를 깔아주고요. 그리고 다육용토와 산야초와 가는 마사를 섞은 흙을 먼저 채워주시고 잘 다져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뿌리 부분을 잘 잡으시고 집게로 잡고 또푹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꾹 누르면서 뿌리를 안쪽으로 안착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게로 흙을 뿌리쪽으로 바짝 밀듯이 그렇게 집게로 흙을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사토로 아이들을 누르면서, 빠지지 않게 누르면서 마사토를 넣을 부분만 살짝 손으로 잡아 올리시고 그리고 마사토로 골고루 꼭꼭 채워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마지막 마감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뿌리 부분에 다 흙들이 꼭꼭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감토를 어떻게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참 예쁘네요. 탐스럽고 네, 그리고 가운데에 저는 항상 마사토로 이렇게 좀 채워주거든요. 좀 하기가 어렵지만 입장을 살짝 들추고 넣어주면 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라즈베리 심기 완성! 자, 드디어 오늘의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사랑무, 아악무, 사랑무라고도 하고 아악무라고도 하는데요. 아, 무늬 아악무라고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칭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이 아이 마지막으로 EM 활성액을 탄 물로 분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활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물먹은 사랑무의 입장이 더없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톡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은 입장들인데요. 아, 제가 잘 키울 수 있겠죠? 네, 사랑무, 그리고 3,000원짜리 파분 사랑무라고도 하고 아악무라고도 하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리틀 장미금 아까 분갈이 하실 때 보셨지만 아가들도 예쁘게 달려있고 그리고 입꼬지까지 사장님께서 보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셨습니다. 잘 한번 키워볼게요. 어, 그리고 흙에 충분히 뿌리가 활짝 될수 있도록 처음에 분갈해서 물은 주지 않지만 이렇게 분물은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기 제거를 해주죠. 에어블로우 저는 뿜뿜이라고 합니다. 뿜뿜이가 더 정겹죠? 네, 뿜뿜이로 이렇게 물기를 잘 제거해주시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너무 예뻐서요. 음, 이 입꼬지도 건강한 아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아이 너무 예뻐서 가까이에서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것 보세요. 장미꽃 같죠? 장미꽃에 살짝 이슬이 맺힌 듯한 그런 장면이네요. 네,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아, 저에게 기쁨을 주는 저의 반려다육들입니다. 이장미금이었구요이 아이는 라즈베리 역시 뿜뿜이로 뿌리활착을 돕기위해서 물을 뿜어줍니다. 골고루 여기저기 구석구석 물을 뿜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잘 구석구석 뿌려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건강한 다육의 성장을 위해서 분갈이 하시고 꼭 몸무기로 물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뽐뿜이로 세세하게 물을 털어주셔야 합니다. 먼지도 털어줄거고 물기도 털어줄거고 이렇게 해서 또, 또 하나의 예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라즈베리 확실히 로제트가 틀리죠. 아까 리틀 장미금하고 이 아이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모양이 틀립니다. 네, 책주다의 반려다욕 영상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